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도끼다야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, 또 최근에 도끼다야 유튜브가 네, 구독자 2,000명이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<웃음> 자, 그래서 일단은 뭐그 기념이기도 하고, 이렇게 제가 또 럭키 블럭, 아스트랄 럭키 블럭을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. 일단 이건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하면서 어, 얻었던 아이템이고 일단 버리도록 하죠. 자 일단 그그 그렇고 이번에 뭔가 달라진 게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? 왜 인벤토리에 제가 굳이 럭키 블럭을 s 개나 넣어놨을까요? 자 바로 이번 버전에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기존에는 딱이 하나만 있 t t 데이 n 는 베리럭키 그리고 언럭키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. 일반, 베리럭키언럭키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요. 어... <웃음> 네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그렇고 그외 나머지 아이템 이런 뭐 거미나 곡괭이나 그 도끼나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자 한번 이제 바로 까봐야겠죠. 일단 어 일반 아니 지언럭키부터 까야죠. 언럭키에선 뭐가 나오느냐? 어,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시절대기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자그 다음은 일반 그냥 일반 럭키 인데요 이거는 깔 경우에 그냥 베리 럭키와 언럭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, 의외로 뭔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음,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, 음, 일반적인, 일반적인 아이템들이 나오고요 뭐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추가된 또 베리럭키 까봐야겠죠 베리럭키에서 얼마나 좋은게 나올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네뭐 나름 잘 나오네요 베리럭키 네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좀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, 뭐 이런 갑옷도 나오고요 네, 이렇게 이번 버전에 베리 럭키, 언럭키 또 일, 그냥 일반 기존에 있던 럭키 블럭 이렇게 해서 총 럭키 블럭 세 가지로 나누어졌구요더 어, 어,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버전에 추가를 하게 되었구요 어, <웃음> 네, 그럼 일단 자 언제나 그랬듯이. 어, 여러분들 댓글에서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. 나는 뭐 애드온 적용하는 방법을 안다 하시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. 다운로드 를 하셔도 되고요. 근데 혹시 나는 이 어떻게 다운을 하는지 모른다,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뒤에 있는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어네 그럼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네 여러분 제가 댓글에 남겨 드린 링크로 들어오신다면 아마 이런 곳으로 오게 되실 텐데요 여기에는 일단 뭐 관련 설명이 적혀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여기 무언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이걸 누르셨으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관리자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 보신다면 아마 이런 앱이 있을 것인데요 어, 꼭이 앱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테스트를 했을 때이 앱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 앱을 권장을 하고요 일단 이 앱을, 이 앱을 설치를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어 아마 이런 화면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메인 저장소로 들어가시고 다운로드 폴더가 여기 있는데 자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다운로드를 하신 파일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눌러주시면 은자 알아서 마인크래프트가 실행이 되면서 가져오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은 리소스 <웃음> 리소스 백을 불러왔고요 자좀 있으면 행동팩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리소스팩과 행동팩 그래서 애드온이 모두 불러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월드 만들기에서 일단 항상 애드온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실험적 게임 플레이를 계속, 계속하기 누르시고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이 실험적 게임 플레이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다음은 이제 리소스 팩에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랩 팩에서 행동 팩에서 이 행동 팩도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자 끝입니다 이제 월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만들기를 눌러서 월드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네 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게임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<웃음> 이아스트랄 아이템을 확인할 때는 기브 여러분들이 닉네임 또는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골뱅이 픽 저는 입력할 거고 다이아 하고 는 표시 이거를 입력하시면 아이템 들이 다 뜹니다 자 그럼 일단 적용이 잘된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스트라 칼을 꺼내 볼게요 일단 뭐 효과도 붙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작용, 적용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 럭키블럭은 인벤토리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베리럭키, 언럭키, 그리고 일반 럭키블럭 이렇게 세 가지가 총다잘 있네요 자 도끼다이아 였고요 다음에는 에드온을 더 발전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끼다이아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뿅